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성교수 최샤입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 가면이 벌써 만들어진 지 3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중이니 이 기술을 토대로 가면도 세대교체가 필요해진 시점이죠 오늘은 3D 프로그램 마야를 사용해 가면을 만들 겁니다. 근데 제가 마야를 대학에서 배우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든지 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 3D 모델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땀은 분명 제 모델링 솜씨를 보고 되게 불편할 수 있으니 유튜브 타임라인을 통해 빠르게 후처리 과정부터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튼 이렇게 얼추 형태를 다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이 정도 만들었으면 그래도 나름 선방이다 생각했어요. 네선방이다의혹죠 근데 3D 모델링한 친구한테 제 모델링을 보여줬더니 제가 그친구의영리를는 것들인지 제가 만든 기존 모델링을 기반으로 테세우스의 배마냥 싹더 쉬워서 새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 제가 온전히 모델링을 하진 않았지만 다음에는 저 혼자 100%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완성된 모델링을 두 조각을 내주는데 제가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최대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 전부 약 20cm 내외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눈가를 기준으로 반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은 이렇게 앞뒤로 해서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이제 최적의 세팅값을 맞춰가면서 가장 빠르게 시간을 단축하고 바로 그대로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한지 9시간 44분경과 드디어 기계가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과연 뭐라 할 말이 필요 없이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톡톡 떼어내서 한번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결합 부분에 큰 결함 없이 잘 들어맞는군요. 그럼 대강 확인도 했으니 바로 작업대로 가져가도록 할까요? 우선 서포터는 따로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큰 결함이 없는 걸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가면을 결합하기 위해 순간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켜주고 약간의 빈틈이 있는 부분들은 3D 펜으로 메꿔줍니다. 그리고 원래 면들과 잘 이어지기 위해서 3D 펜으로 용접한 부분들은 인두기로 잘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사포를 잘 갈아 면을 다듬으면 후가공의첫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특정 부위 면을 다듬게 됐지만 3 d 프린팅을 한 과정에서 생기는 오돌토돌한 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해결책이 바로 레드 퍼티입니다. 이걸 표면에 바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적정량을 자른 다음에 아세톤이랑 섞어 잘익석시켜줍니다 이러면 물이랑 섞은 물감처럼 아주 부드럽게 잘 바를 수 있죠. 이 희석된 퍼티를 표면 곳곳에 빈틈없이 그리고 적당한 두께감 있게 가면에 발라준 뒤 잠깐 건조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약 2-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사포로 열심히 표면을 다듬어주는데요. 그냥 생으로 연마했을 때보다 이렇게 퍼티를 한번 바른 뒤에 작업을 하면 3D 프린터 출력 시 생기는 틈 사이에 퍼티가 잘 스며들어 이렇게 표면을 갈아다을때더 깔끔하고 반질반질할 정도로 매끈한 표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가구나 프라모델 작업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데 쓰지 않고 생활의 지혜 정도로만 알아주셔도 생각보다 활용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일단 1차로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겉보기엔 꽤 깔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결합부에 용접했던 자국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번엔 프라모델용 퍼티를 사용해 치약자듯이 메골 부분에 뿌린 뒤 두꺼운 종이 같은 걸로 문질러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금방 얘기했던 결합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부분에도 퍼티를 발라가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1차 작업과 마찬가지로 건조시킨 뒤사포지만 해주면 작업물의 형태를 다듬는 작업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보통 샌딩 작업이라고 부르죠 이 샌딩 작업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대충하면 아무리 개쩌을 도색을 올렸을 때도 전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회차로 작업하면서 표면을 다듬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도색을 할 차례인데 이건 서페이서라고 불리는 재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샌딩 작업의 마무리와 도색 작업의 시작에 쓰는 재료인데요. 끈적한 입자를 가진 이 선페이서는 표면에 발랐을 때의 미세한 틈새를 적당히 메꿔주는 역할도 하고 거기에 도료를 발랐을 때 색이 잘 착색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꽤 그럴싸하죠? 이 다음은 에어브러쉬로 빛을 깔아줄 차례입니다. 가면에 반질반질한 광택을 위해 페인트도 유광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흰색을 한번 바르고 난 뒤에 이번엔 옆면에 무광 페인트로 유명을 한번 줍니다. 제가 진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자신의 시그니처나 다름없는 가면에 상당히 고급진 재료를 썼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면의 느낌도 조각재를좀 고급이라 여기는 상하 재질의 느낌이 나게 도색했습니다. 특히 무광과 유광을 교차해가면서 쓰면 이런 느낌이 잘 납니다. 일단 어느정도 적당히 음영을 채웠는데요. 아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원래 가면 디자인을 보면서 가면의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화려한 무늬 같은 걸 참고하면서 가면에 디테일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하 조각 같은 게 틈새 사이에 때 같은 게잘 껴서 선이 보통 짙고 거칠게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생각해서 무늬를 그리는 펜도 집에 어디든 굴러다니는 모나미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간 변색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을 발라서 튀어나오거나 각진 부분이 자기주장을 할수 있게 해줄 뿐더러 가면 자체에 세월의 흔적을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도색작업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색조화장 같은 건식 재료가 잘 부착될 겨 상하 특 위에 반들반들한 광택을 위에 유광 탑코트를 뿌리면 저의 새로운 가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새로 탄생한 진의 가면 더 깔끔하고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첫 3D 프린터 작품인 만큼 나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가면도 완성되었으니 이걸 여튼 착용해봐야겠죠. 약간 진이랑 비슷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본면도 따로 주문해 같이 착용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일 당장 은행을 털러 가도 될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